광야의 내용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나온 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명백백하게 본 친구들인데, 이제 광야에 나와서 가시 같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웃음>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나왔는가? 섞여 사는 무리. 왜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섞여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먹는 걸 가지고 애국에서의 생활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일으키니까 이게 이제 뭐 군중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죠. 같이 부안회동해가지고 선동돼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아주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죠. 사실은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불평을 하나님께 해요. 이것 이것도 또 이게 연약함이고 죄인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어, 그, 그, 그런 상황 속에서, 아, 마땅히 채울 것을 채우고 인도에 가십니다. 저들이 바라던. 어떻게 보면, 그 응답은, 한편으로는 징계의 응답이고, 한편으로는 아주 영광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웃음> 그 장로들에게 모세뿐만 아니고 실시인 장로에게 그 어제 손자와 같은 그런 기능을 1시간 허락하신 것. 그리고 또 매추라기 이두귀 비심은 그한귀 비심이 45cm 정도 되니까 두귀 비심은 거의 90cm 뭐 정도 되는데 그그 어마어마한 양이 그냥 매추라기가 쏟아져가지고 그걸 다 먹기도 전에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죠. 아무튼 그두 가지 그 내용들 속에 우리가 또 지난번에도 살펴본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엘다 메다시 진중에서 이제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누가 그랬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웃음> 그 굉장히 그 충실한 그 모세 종의 역할을 해,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같이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못하게 금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부분이다, 이제. 우리의, 우리와 하나다 하는 표현을 가르쳐서 깨우쳤죠. 그러니까, 그, 이제, 항상, 음, 이제, 이제, 이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논리는 철저히 견주는, 비교하는 논리예요. 비교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애국과 광야를 비교하고, 아니면 또, 그, 사람 간의 그 차이로 비교를 해서, 차이를 두려고 하고.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웃음> 그런 기본, 기본적인 게 이제 그 그런 것을 아까도 이제 첫 단추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인간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그 비교 교육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줄 세우는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다도태시키는 지금도 학교를 가보면 애들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몇사람 빼놓고는 다 엎어져 자, 자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상황이잖아요 요즘 체벌도 없으니까 더더욱 그러죠 이게 아무리 그 장애하고 아무리 정신 지체하라도 그 일반 일반 동물들하고 비교하고 일반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최첨단의 그, 그 기술과 비교해도 뛰어난 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그렇게 뛰어난 존재들을 줄 세우기 해가지고 다 도태시켜 버리니다 세상 교육은 굉장히 악한 교육 주님은 다 하나가 되게 하고 헬라이나 야만이나 뭐 지혜자나 뭐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인간상을 형성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교육이다. 이제,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할수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왜냐, 그걸 어떻게, 그, 만드셨냐면,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섬기는 걸로, 이 말도 안 되는 피조물을, 그것도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또 대피정물 앞에서 그 온전한 모습을 취해갈 수 있도록 교육을, 인간 교육을 하셨어요. 주님은 와가지고 교리교육 하셔가지고 줄 세우기 절대 하지 않죠. 주님의 제자들은 그뭐 이게 공자 제자나 불가의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지도급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부 무슨, 뭐, 시원치 않은 사람들이죠. 예? 예? 어부나, 뭐, 세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아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해 가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자신을 다 비우고 낮춰서 섬기는 것으로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비교해 가지고 높일 수 없게. 내가 저 사람보다 어느 면에서 더 낫다. 그거 가지고 자기를 높일 수 없게. 이 세상 교육은 그렇게 가는데, 신자, 신자들, 부모들은 절대 거기에 휘슬려서 살아가게 하면 안 돼. 그래야, 그래야 이런 인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수 있다. 부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섬긴다. 지배하고, 군림하고, 압제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섬기고, 밑바탕이 돼주고, 디딤돌이 돼주고, 밑거름이되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바리, 저기 바리세 교육은, 이거 완전히 줄 세우기 교육이거든요. 이게 타락한. 그 일반 교육에서도 그줄 세우기 그 문제점을 알고 각 개성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교육을 요즘 하려고 해요. 그잘안 되긴 하지만 각 개성을 세우는 교육. 그래야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웃을 깎아내리거나. 이웃을 부풀리거나 아첨해서 나보다 힘든 사람한테는 아첨해가지고 부풀려서 거기서 뭐좀 떨어지는 걸로 더좀난 삶을 살려고 좀저좀 좀 무식한 사람들은 짓 눌러가지고 빼내가지고 더 어, 높은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면 이 구개매의 그 많은 내용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히 첫 단추를 잘 끼는. 그러니까 신앙은 주님을, 주님에게 낮아지셔서 섬긴 모습을 생각하면, 진짜 우리가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는다. 사람. 교만한 사람. 아주 오만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수 없어요. 결코 일꾼이 될수 없어요. 교리를, 교회 가입할 때도 말이죠. 교리를 이렇게, 이렇게 아주 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완성도가 높은 질문들을 가지고 대답해야만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이게 줄 세우는 그런 교회 저 회원 제도 저 영입 조건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은 자기 죄를 알고 주님의 주대심을 알고 고백하면 세례를 주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거죠 결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걸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걸 하면 받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그런. 실력 있고 교리를 잘 외우고 체계적으로 잘 갖춘 사람을 그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 교육이 된사람 그런 그런 사람이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웃음> <웃음> 항상 세상에서는 가진 걸 가지고 늦고 다 땡겼다 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괴변으로도 사람을 느꼈다 땡겼다 해가지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싸움에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내가 그냥 졌다. 그냥 인정하고 수용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자기 유익을 찾고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직괴변인데괴변을 가지고 사람을 호도해가지고 자기 휘하에 들려보아요. 해요. 그 아주 교만한 사람. 그니까, 그, 신앙의 첫 단추를, 진짜 내가, 아, 말도 안 되는 인간인데 구원을 받았나? 나는 구원 받을 만해서 구원 받았나? 이걸 잘, 해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뒤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는 제가 읽은 책에서는 뭐 스펄전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알미니안으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분이 본 책에서는 저 펠라기우스가 펠라기우스주의자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웃음> 그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는 벌써 이제 날 때부터 그런 걸로 비교해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차등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그런 그런 기본을 가지고 종교성을 발휘해 가지고는요, 뭐 아무리 개혁신학을 하고 아무리 저기 뭐 봉사를 잘하고 그래도 그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잘못 가는 철저히 나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다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오직 주님의 그리토의 은혜로 그리토께 연합된 그 사랑으로 그걸로 내게 선이 나오고 이웃에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이런 기본이 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지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제 하는 행동 말그 사고가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돼서 개명을 온전히 순조할 수 있다. 교육 이 줄세우기 교육을 하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 전체 내용을 함축적으로다 모아서 얘기를 하는. 줄세우기 교육을 하면, 교리 교육을 하면 쉬워요. 그, 저기, 하나님은, 뭐, 편지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뭐, 의의로우시고, 완전한 지식, 완전하시고, 그 영광스럽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시고, 완전한 선을 행하시고, 이런 거는 외우면 하잖아요. 그거는 가르치셔서 차서 이렇게 외우면, 머리 좋은 사람이 더잘 외우니까, 그 외우면 그걸 말하면 그그 그 사람 대단하다고 이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자기 걸 주, 주머니에 있는 걸 퍼서 자기 시간을 써서 자기 건강을 써서 그 이웃을 돕는 거하고 별개예요. 그게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 거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할때내 것을 내 주머니를 내 시간 내 건강 내 이것들 다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써가지고 이제 그 사랑을 전할 때 그게 경건이고 그게 진짜 아, 이 선한 이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리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여기 표현은 아주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깔보는 거죠. 그게 악한 사람이에요. 그, 그, 이제 그, 그런 기본이, 과연 내가, 항상 그런 기본의 토대 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 눈빛을 주고 말을 하고 내 행동을 보이는가. 아무도 안볼 때에도 말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마치 본능처럼 본능처럼 이렇게 준행돼야 그게 기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주님이. 아까 오전에 그 빌립과 같이 그렇게 또 뭐, 네시와 같이 그런 존재들도 다 써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요. 한 지역을 구원시 지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잘 머리에 두시고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또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개명의 본인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착념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경건의 교훈에 착념한다 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제 이제 실천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젊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도록 하였는데 사도가 속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지만 혹시 지체하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 디모데 전서에 담아서 보내줬습니다. 그디모데전 3장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내, 내가 지치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터인이라. 사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설을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전한 서신이지만 뭐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끝에 인사를 보면 이게 단순히 디모데 개인, 디도 개인에게 한게 아니라 전체교우를 향해서 보낸 교회를 향해서 보낸 공적인 서한이다 공한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저 사사로 보낸 게 아니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 디모데 전서 6장 21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보냈으면 은혜가 디모데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하자 사도는 디모데가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서 읽을 것을 예상하고 너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도 굉장히 잘 써야 돼요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계속해서 교회가 누리고 전하는 것에서 은혜가 있는 거지 경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 교리적인 용어가 사실은 그나 개인과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사와 관련해 가지고 그 교리적인 용어가 다 쓰이는 겁니다 <웃음> 사도가 앞서 뒷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여야 할 일들이 교회에서 교회에게 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런 은혜를 구할 것을 아주 넌지시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일, 행하여야 할 일이란 결국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이므로 교회 역시도 마땅히 알아 할 일인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한 개인의 그 조직을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목사에게 하는 말은 교회에 하는 말과 같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어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개명이 그 많은 열일곱 번째 항목을 다루면서 살펴보았던 내용 즉, 디모데 전수 6장 3절로 5절 말씀도 에베소 교회가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의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그큰 것이고 넓은 것인지 깊은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 걸 가지고 내가 이해한 것이 더 절대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꼭 그런 식의 그 태도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은 왜왜 왜, 왜 생기는 겁니까?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는 거죠. 내가 더 옳은 걸 본다 이거.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 다뭐 자취하고 내가 더 깊은 걸 본다. 더 옳은 걸 본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바울보다 낫다 바울은그 뿌리도 별로 변변치 않고 우리는 예루살렘 12사도들과 그 추천을 받고 거기 관, 관계된 존재들인데 바울은뭐 그런 존재도 아니고 어디서 생겨 뭐 하다가 나왔는지 사도라고 하는데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신공격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의 그 참된 종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걸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교회의 거짓 선생이 일어나는 것은 원수 마귀가 가장 노리는 일이 무엇인지 타락한 인생이 진리를 접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도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이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지 하에 아주 잘라버렸어요. 연약한 교회와 신자의 마음을 홀릴 정도로 그럴듯한 교훈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합니다만 그들은 진리와 경건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참된 지식은 경건의 지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알면요. 참된 인격이 나와야 돼요. 그리토의 인격이. 뭐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교리 어디서 그, 노남면, 그, 그 인격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 교리라는 게 그리토의 품위와 그 그리토의 사역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교만한 말이고. 아주.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도 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은근히 교만한 겸손한 모습을 취해도 사실은 다 자기를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토의 교회에 속해서 그리토의 지체로 행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토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은 우리 개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개인이에요. 예수님을 그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 그리스도에 의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그거 그렇지 않으면 깡그리 모르는 깡그리, 깡그리가 표준말이 있네, 깡그리야. 깡그리 모 모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주 교만한 사그리 사그리라는 말이 사투리 둠아요 전라도 사투리. <웃음> 그리도의 말씀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그리도로 행하는 사람이고 경건의 교훈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보면 또폼 잡고 경건의 폼을 잡고 누가 안 보면 그냥 혁대 다풀어놓고 그냥 게으르게 살고 이거는 신자가 아니죠. 아무도 안 봐도,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을 쓴다, 시간을 쓴다, 내 명예를 쓴다, 아무것도 안 봐도. 그런, 그, 내, 내 뇌리에 항상 그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 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흉내 내는 사람이지. 이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거 이제 그 4절에 나와요. 저는 교만하다. 육 6장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 된 사람들이 돼요 반대로 그리도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비로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도를 진짜 만난 사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 진짜 겸손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전부 나 중심으로 내 형제도 이용하고 부모도 이용하고 내 자식도 이용하고 네? 내 선생도 이용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내 행복과 내 쾌락과 내 번영과 내 아상 내정욕 이것을 들다 채우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이웃의 번영과 이웃의 충만, 이웃의 그 바로 선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 그게 안 되고 말로만 하나님 잠이 하나님은 어떻고 개혁신학은 어떻고 이렇게 해봐야 이게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경건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모릅니다. 인간론도 잘못되고 신론도 잘못되고 그리스도론도 잘못되고. <웃음> 반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가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는 한낱 피조물이다.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의 경 경건의 교훈에 착념하지아니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있는 무엇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 외모를 갖꾸고 자기 옷을 지장하고 자기 화장을 하고. 화장하지 말고 옷 입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그럼 꼭,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뭐, 화장도 하지 말고 옷도 좋은 거 입지 말라는 말이야? 그게, 그 얘기가 아니죠. 화장도 때론 해야 되고, 옷도 정갈하게 입어야 돼. 근데 자기를 위해서 입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입고, 이웃을 위해서 입는 거, 화장함.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아까 빌립, 이나 에디오피아, 네시같이. 그리도의 말씀과 교, 경건의 교훈에 창념하지 않아니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게 있는 무엇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높인다. 이 거짓교사 같은 사람이다. 이 거짓교사가 되려면 얼마나 더 성경을 연구했겠어요? 성경이 흔하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에다 쓴 성경, 양피지에다 쓴 성경, 그 정보에 뭐 종이가 한참 뒤에 발명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거 얼마나 또 비싸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뭐 배경 있는 사람이나 알수 있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그뭐 아주 저급한 상태에서는 절대 취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배우진 못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들은 일이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아는 그것으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 뜻을 교회에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자기 뜻을 교회에서 이루어 보려 이게 이제, 이제 자기 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거짓된 사람들 특징 이 거짓 교사만 아니라 누구라도 교만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향하여 너는 참으로 바보구나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만한 마음이 들어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들때 자문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마음을 버려야 참으로 지혜로울 것입니다. <웃음> 자문 26장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참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깨닫게 하셨네. 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낸, 나를 특별히 취급해갖고 깨우침을 줬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아주 교만, 교만,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스스로 아느라 하는 생각이 들때 자기가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우서 8장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선질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선줄로 알고 다된 줄로 알면 이건 참 아주 교만한 사람. 무엇을 조금 알게 되었다면 그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심정으로 섬기는 태도를 취해야 참으로 아는 것이고 더욱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부러 겸손하는 것하고 틀린 거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높아지려고, 존경받으려고 겸손해. 이거는, <웃음> 이거는 자기, 결국 또 자기예요. 그런 건. 주님과 함께 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겸손합니다. <웃음> 이런 겸손과 성김의 태도가 아니면 진리를 깨닫게 되지 못합니다. 즉,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거짓 교사들처럼 움이나 좋아하는 걸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누가 그냐 하고 변론을 벌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섬겨야 할 자들이 섬김을 받으려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싸움이 난 것입니다. 뭐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그걸 그 시기했잖아요. 또 그걸 또 승질내고 그것 때문에 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알아듣기 쉽게 바로 잡아 주셨어도 제자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로 떠러 우리와 같이 주를 따르지 아니한 명분으로 아니한다는 명분으로 의기양양하게 무슨 뭐 허락도 받지 않고. 그, 금, 그 활동을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그말 일이 있으면 주님이 하실 건데, 이 과람한 마음을 품고, 과람이라는 말도 잘안 쓰는 말인데, 이게 분수에 넘치는 걸 과람하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임의로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한 거죠.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인데도 신구를 향하여 나쁜 의심을 품은 것입니다. 조만하여 다투, 서로 다투는 곳에 이런 악한 의심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려야 할 형제 사이에 이런 악한 의심이 번져서 서로 다툰다면 그 원수 같은 다, 다툰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처참한 일입니까? 어린 애들이 하는 거죠. 어린 애들은 책임 전가하고 이제 어린 애들이 뭐 이제 순진하게 부모를 믿고 따라오는 단순한 단순성이 있지만 그럼 믿고 따라오는 거지만 또 어떤 그 단순한 걸 가지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데 아주 애들 저거 해요. 일을 딱 나눠주면, 나눠주면, 너는 요구 해, 너는 요거 해. 그러 그거 이상은 절대 못하고, 다른 애가 그런 걸 침범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해놓은 걸 어지럽혀 놓거나 뭐, 그럼 난리가 나죠. 싸움 나죠. 싸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상대가, 상대의 이제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대신 그 사람이 일도 해줄거 잖아요 내 동생이 좀 장애가 있는데 똑같은 일을 부여 받았다 그러면 내가 내일다 하고 장애가 있는 동생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건 침범이 아니고 그렇게 그, 그렇게 그 당연히 뭐 <웃음>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좁은 사람들은 그 자기에게 선만 넘어오면 난리가 나요 선딱 걸어 놓고 여기 넘어오면 난리가 나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로 그 정상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서의 관계를 그렇게 되면 이, 교회, 교회 속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이 데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줄 세우기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받은 은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예 내가 지식을 더 많이 하니까 너나 따라야 돼.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식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그 지식을 잘 선용해서 자기 위치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 돕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거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돕는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판단하고 나는 내일 다 해놓고 탁! 내손일다 했다고 발로 그일못 하고 있냐고 발 때리 때리면 한 지체가 아니죠. <웃음> 오히려 발이 못 하고 있으면 손이 가서 도도는 일을 해야 한 지체지요. <웃음> 이게 하나님 나라 교육하고 하나님 나라 인간 교육하고 세상 교육하고 천지 사이예요 아니 정 반대예요. 세상 교육은 지시하고 내가 지킨대로 따라서 해 하지만 하나님 나라 교육은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게 돕는 일를해 준다니까요 제자 중심의 교육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스승 중심의 나를 따라라 내말안 들으면 난리 나지스승말안 들으면 그 사회에서 매장돼요 네? 그 세상 교육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인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말 내가 말했으니까 너말한 거에 의를 두고 주님이 따지 려면 주님이 제일 억울하시겠죠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닥달하고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잘 모르면 이게 안내해 주는 제자 중심의 교육을. 인격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교육을 받, 받, 교회를 다녀도 그 교육을 안 받는 교만한 사람들은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기본, 기본 자꾸 얘기했는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선생, 한다. 앞뭐 전쟁도 같으면 앞서도 총알받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앞서서 대신 십자가치고 대신 대신 그 그래야 교육이 되고 감동이 되는 교육이 그제사회에요 감동이. 그 말은 맞는데 그럼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지. 말은 맞음 너나 잘해 그냥. 너나 잘하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라는 교육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요, 요,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외명의 본의를 쫓아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리도의 말씀은 사도가 전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복음의 도리를 철저히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다못 봤지만, 빌립이 그, 그, 내시에게 가르친 게 뭡니까? 이, 그 이사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도께로 연결되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게 섬기는 섬기는 메시아로서 와서 죽는 그 그분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게 복음이잖아요. 대신 죽으시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그 복음의 자식으로서 하는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 뭐, 이성 1인격을 가졌고, 삼중직을 가졌고, 예? 지금도 하늘 보자고 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신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거 아무리 외우고 있어도, 이거, 이거를 창념하지 않으면, 이거를 저기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자랑이, 자기 자 자랑. 오직 그리토를 붙잡는 사람은 그리토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토를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토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이 사실은 제자 중심의 인간교육이 되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르치는 거따라와라 이거 이상은 없다. 이거 못 맞추면 너희들은 도태돼. 이게 이건 세상 교육이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 그렇게 들들 복, 복는 이유가 그래. 그, 그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그렇게 했으면. 자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인간 교육이죠. 이게 그게 안 되면 이게 다 이제 가정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는 전적인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사사로움은 철저히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라는 것이 남아 있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원대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또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는 다 사라지고 그리또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형제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형제의 유익을 그걸 자기 목숨을 그거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소진하는 거룩한 교회로서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처럼 형제들에게 지체로 있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서 구개명의 본의가 이루어지고, 구개명이 그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 <웃음>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